마차이가네. đ ể anh cho em ra bờ biển đây nhưng mà nó... bây giờ cái quán này chưa mở được với cô nhé chẳng có quán nào mới ừ. 에머이, <웃음> 간다. 에머이, 여기 보세요. 여기, 여기. 하나. 오케이, 좋아. 한번 더, 한번 더. <웃음> 계속, 계속, 계속, 계속, 계속 봐. 계속 봐. 오케이. <웃음> 오케이. 시작. 시작. 아니 갑자기 오게 됐는데 투에사고 호잉이 사시미를 먹겠다고. 너네 근데 사시미 먹을 줄 알아? 네. 어, 진짜? 오 대박. 베트남 사람도 원래 안 좋아하잖아. 그래요? 어, 우리는 몰랐어요. 너네 베트남 컨티 사시미? M1, M2, M3, M4, M5, M6, M7, M8, M9, M1, M2, M3, M4, M5, M6, M7, M8, M9, M10, M2, M3, M4, m 엄마! 아우네 오, 아있 오, 아있네 오, 살아있네. 오, 살아있아있네 오, 살아있 이거 살아있네. 오, 살에아있네나살아가네가아있네 오, 살아있네. 만살아 어! 네네아있네 오, 로가있네아 요괜찮은것 뭐 같은데? 먹 이거는 나사뭐하핫핫 사시미 사시미. 사시미. 오케이. Okay. 싸게 했어? <웃음> 너 싸게 안 했지. 조금 깎아 달라고 안 했지. 어. 여기 깎지 않는데요. 나 자,만 1분. 잠깐만요. 트이 왜? 어? 아이고 아, 사시미를 고르다가 우리 트또 코를 했어요 아프지마 그래. 오빠가 미안해요 빨리빨리 어. 건강해요 아주 아프지도 않아요 이번에 왔을 때 힘들었어요 좀 쉬웠습니다 어. <웃음> 먹었으니까 건강해요 <웃음> <웃음> 네. 사심이 먹고 맛있는 거 먹고 힘내세요 네 그래. 땅콩 땅콩 땅콩 땅콩, 응, 콩, 맞아. 땅콩. <웃음> 오이가 TNB에서 뭐야? 쥐어 쥐어 쥐어 쥐어 쥐어 쥐어 쥐어 어 쥐어 쥐어 쥐어 쥐어 쥐어 쥐어 쥐어 쥐어 쥐어 쥐어 쥐어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어, 맛있어 보입니다. 아, 아까 아그 1kg 조금 넘은 게 이렇게 나오네요. 많이 없네. 생각보다 응. 많이 없네. 많이 없네. 많네 많이 없네. 많이 없 많이 없네. 많이 없네. 많이 없네. 많이 없많야네 멘어 ơi. 엠 돼지 이하러라 지금 어지어 응, 맨날 먹어. 맨날 먹어. 맨어 맨날 먹어. 맨날 먹어. 먹어. 맨날 먹어. 맨먹 먹어. 맨 먹어. 맨날 먹어. 맨날 먹 먹어. 맨 먹어. 이거 사시미 먹는 거 처음 봐. 응? 처음 봐 진짜. 맛있어. <웃음> 음, 맛있어. 한국 사람들은 되게 좋아해. 손 <웃음> 가줄게. 아니야 아니야 오빠 해줄게. 아, 니죠 오빠 손 믿을만해? 오빠 <웃음> 뭐 아까 전에 이렇게 했거든. 안이안이 <웃음> 머리 버리? 머리. 머리 머리? 머리? 맛있는데? 머리? 줄게 머리? 머리? 머리? 머리? 머리? 머리? 머리? 머리? 머리? 신리 머리? 머리? 머래 아프면 리 머리? 머리? 어 바삭도. 이거 뭐? 음. 아냐. 빨리 한국. 한국. 국냐 빨리 한아 한국. 아냐. 빨리 한자 한국. 아냐. 빨리 한국. 아냐. 빨리 한국. 아냐. 빨리 남자. 잘생긴 남자가 없어. 아니 까냐 다음 날? 네, 이번에 말고 다음 다음 에요 아. 아, 두 명이야. 응. 명 필요하다고? 네. 왜? 2대 2. 오빠는 시로? 카메라맨 카메라이었어 저요 이것들이 진짜 <웃음> 지금 트윗이 아파서 먼저 들어갑니다. 음, 오빠가 고생시키는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 카메라 켜기도 싫은데, 그냥 들어가서 그냥 쉬게 하고 싶은데, 그래도 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음. 오늘 토를 많이 했어요. 응, 저거 할게 있었는데, 그냥, 오늘은 일단은, 그냥, 푹 쉬게 하려고 합니다. 네, 음. 빠봐